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두 남녀가 아직 사귀기 전이에요 근데 서로 약간의 호감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이미 남자는요 이 여자와 섹스할 생각 섹스하는 모습들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그때 이 남자와 섹스의 생각을 해보지는 않아요 깊게 가봐야 키스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는 하죠 그러다가 두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면요 남자는 그때부터 언제 섹스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자는요 그때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갈까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면 남자는 시작부터 여자한테 막 잘해줄 수 밖에 없어요 왜? 섹스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살아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야 저 여자가 나한테 섹스를 허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치 섹스를 구걸하는 것처럼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자가 눈치를 채기는 해요 이 남자가 지금 나를 갖고 싶어서 닦달하고 있구나 안달이 났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되나? 더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. 섹스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남자가 섹스를 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잘할 거예요. 그 섹스를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그 가능성이 좀안 보이면 제 뿔에 지쳐나가거나 화를 내거나 성내는 남자도 있어요. 그건 이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섹스 타임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자도요. 남자가 그런 노력들을 막 해오는 걸 보면 이 남자가 귀여워 보일 때도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이 남자가 너무 섹스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좀 걱정,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 섹스를 하기 전까지는 여자가 확실히 갑의 자리에 있고요. 남자는 머슴 자리에 있는 을도 아니에요. 거의 머슴 자리에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겠죠. 그런데 여자가 섹스를 유후 하겠다는 어떤 사인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남녀 사이가 점점 점점 점점 평등하게 맞춰져 가요. 그리고 섹스를 한 이후에는 남녀 사이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죠. 물론 대중에는 그이 남자들 중에 내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의뢰 자리에서 여자를 떠받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여자가 조금 더 매달리게 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. 여자하고 섹스를 안 해본 남자들은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섹스를 한 이후에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섹스 이후에도 처음엔 되게 잘할 거예요 그 섹스가 질릴 때까지 이 여자친구와의 섹스가 질릴 때까지는 계속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섹스에 대한 깨달음이 느껴지면 여자가 되게 매력 없이 느껴진단 말이죠 섹스를 안 해본 여자도요 남자처럼 궁금함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요 남자보다 두려움이 좀더 많아요. 무섭거든요. 겁나고. 이런 생각들을 좀더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섹스를 하고 난 여자들은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한가득 생기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자에게 연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. 두 남녀가 생애 처음으로 섹스를 하는 커플이라고 가정했을 때 섹스한 이후에 남자에게 생기는 상황 변화와 여자에게 생기는 심리적인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점점 점 여자가 위축되고 남자가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섹스의 심리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공통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러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섹스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섹스를 하기 시작했다면 내 상대방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배려해서 힘들지 않게 같이 걸어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